좀 상황이 조금 애매모호해졌습니다. 어, 원래 가려던 레이크가 어, ATV랑 그 다음에 스노우빌 두기밖에 안 어... 됐네요. Waiting for the hummingbirds to fly by. Sitting peacefully in the morning light. Asking nothing in return. She's waiting for the hummingbirds to fly by. w i t the most beautiful spot. 지금 우드 레이크에 와있습니다. 근데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. 이거 아이스픽 그 안전장치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계속 만약에 빠지면 혼자 헤어서 나오는 방법 그좀 보다가 잤어요. 아 오늘은 한 마리라도 잡고 싶습니다. <웃음> 저쪽쯤에 괜찮은 스팟이 있을 것 같아요. 진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. 조용한데라서 좀 고기가 있을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고기는 없고 이렇게 가셨네? 이렇게 가시는데 발자국은 없네? 이동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서는 간단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. 어, 디멜로에서 v e n e m 커피 낚시가 안될 때는 커피 한잔 커피 한잔 하면 고기가 나 홀려오나 와아 지금 지도상으로 봤을때 이제 좀드랍 오프 된 데를 지금 찾아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레이트라웃도 있고 왈라이도 있다 그래서 피쉬 파인더 상에도 안보이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채비를 조금 다시 해서 어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잡았습니다. 오늘도 못잡고 너무 아쉬운 마음이지만 그래서 날씨도 좋고 바람도 없어서 아주 아주 신나는 날이었습니다. 근데 좀 아쉽긴 해요. 그래서 어저께 리서치를 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어, 지인들 이야기랑 그 다음에 웹사이트에서 나오는 스피시스랑 조금 틀려요. 그래서 어, 다음번에는 조금 어, 고기가 있는 레이크로와 보도록 하겠습니다